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자, 도령님이 산에서 이제 백일기도를 하실 때 뭔가 네. 보고 네.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것을 봤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우선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서 이제 피곤해서 바로 잤는데 왜 처음에도 선생님이 그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할 때네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면 당장에 쓰진 않더라도 여러모로 너가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가 제가 일기장을 항상 자기 전에 옆에 놓고 잤어요 그랬는데 꿈에 어떤 절벽이 보여요 절벽이 보이는데 그 절벽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시점이 딱 그거 있죠 처음에 제가 마치 절벽에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절벽에서 내려서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시선을 따라갔어 이렇게 쓱 봤는데 절벽 밑에 어떤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백 명? 많게는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있어요. 근데 그 병사들이 있는 앞에 왼손에는 깃발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킨, 그긴 장검 있죠? 왜그 장군들이 진두지휘할 때긴칼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뭐 지휘하는 곳에서 이렇게 칼 휘두르는 듯한 그런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랑 함께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되는 약간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와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그 장면이 보이다가 갑자기 시점이 거기서 카메라가 이렇게 싹 돌아가는 느낌 있죠?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 절벽에 있는 시선이 비치는데그 절벽에 누구였는지 봤더니 그쪽빛머리를한 어떤 할머니 같은 은색머리를 한 그분이신데 그분이 아이고 저렇게 잘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기록을 했는데 도통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제가 그림까지 그렸어요. 칼 들고 있는 거 해가지고 네. 노트에다가 왼손에 뭐 깃발 오른손에 칼. 절벽에 있고 시선처리 뭐 이런 거막 그려놨어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록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산항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산항사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실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 예,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사실은 산항사에 있을 때 어느 신도님이 꿈을 꾸셨다. 근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본인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꿈에 어떤 괴물이 있어요. 네.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저 근처 저수지에 사는 괴물인데 뿔이 달렸어요. 뿔이 달려있는 괴물인데 사람을 막 잡아먹고 사람한테 해코지라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괴물로 인해서 많은 이제 피해도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와서 긴 칼을 들고서 그 괴물 뿔을 잡고 괴물을 푹 찔러가지고 그 괴물을 죽였어요. 근데 그 괴물을 죽인 사람이 보니까 그게 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저래요. 예, 그런데 그분이 느꼈을 때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그분을 산랑사에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분이고 저랑 가족도 아닌데 그분이 제가 이제 뒤늦게 제가 산에 기도 가서 이제 신의 길을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산신도령이잖아요. 네. 산신도령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쪽 길을 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정말 큰 무속인의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꿈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꾸었던 꿈에 봤던 그 모습이랑 상당히 흡사하고 뒤늦게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꿈에 봤던 장군이 저를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랬죠 산에서 네. 이렇게 백일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남자지만 촬영을 가서 저는 해 떨어지고 촬영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밤에 네네. 내려오면 혼자 내려올 때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산 속에서 백일 네. 동안 있으신 분 얼마나 무서울까 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웃음> 저도 사람인데 안 무서우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했을 때 2주, 3주 동안은 사실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기도가 마이미에 갈수록 기도가 잘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행이지만 초반에는 정말 잠과의 혈투를 벌였고 그리고 산에서 기도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 텐트 안에는 쥐가 득실득실 득실 거리고 근데 그 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는 특히나 쥐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쥐의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도 이게 또 사실 먹을 거 많이 챙겨 갔는데 챙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혼자 먹으니까 이게 또 느낌이 되게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산악사에서 기도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하면 신령님들이 도와주셔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겠지만 사실 되게 편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덜한데 바람이 안 불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에다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스러이 소리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와! 소리 소리 지르고 와 소름이 끼치는데 오감에 있는 신경이 쫙 이렇게 되면서 와... 난 내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도 내려갈 때제 발자국 소리가 아닌데 내가 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안 나고 걸음에 멀리서 이상 빠져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저기 머리카락에 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는 게 지금도 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막 심지어는 제가 탄기도 끝나고 나서 뒷정리가 좀안된게 있는 것 같아서 쓰레기 치우려고 제가 이제 갔는데 와... 저는 산기도 끝나고 나면 그래서 산에 익숙해질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웃음> 진짜 지금이야 생각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저 진짜 공포영화 봐도 공포영에서 화뭐 좀비 나오고 귀신 나와도 그냥 나오는 것보다 살짝 놀라긴 해도 그냥 무서운 거 모르거든요 와... 천수경 틀고 가는데 아, 너무 무서워 진짜 나도 모르게 사랑 대신 찾는다니까 예 네, 그런 게 진짜... 어. 다시 산 기도 가도 왠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들었죠. 호상 선생님이 기도는 해도 해도 끝이었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기도라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것처럼 저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죠. 매번 기도하실 때 낮에 네. 폭포에서 샤워하시더만 그 아. 그때 가실 때가 몇월 달이었어요? 제가 기도 처음 들어간 거는 1월 5일이요 그때 1월 달에 올라가셨으면 엄청 추운데 낮에 네. 샤워를 꼭하시더라고 <웃음> 계곡에서 안 추웠어요? 그 살이 1 <웃음> 정도의 추위일 텐데 우선은 저는 일반인이고 추일에 많이 타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공수 내렸을 때 신내림 했을 때 사실, 뭐,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건 사실 제자분들한테 다 하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강조하신 게, 그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백일 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찬물에 얼음 깨고 샤워를 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너 이거 안 하면 이게 제대로 못 간다. 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나는 이게못 간다 생각이 드니까 사실 첫날 얼음물에 샤워를 하는데 정말 머리통이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머리가 한 100개로 쪼개지고 온몸에 있는 혈관이 막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경험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찬물에 매일매일 냉수 샤워를 했죠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 여름에도 올라가서 계곡물 만져보면 엄청 차갑거든요. 그 겨울에 1월달에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내가 못깨달을 뿐이라고 느꼈고 제가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점사 보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목신이 너무 강한, 저는 실제로 목신이 되게 강했고 그런 사람은 찬물에 냉수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목신은 빠지지만 그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성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버텼던 건 저는 사실 몰랐지만 선생님이 저가 제대로만 한다면 제가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이지 본인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가족과의 화, 그리고 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제가 정말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서 정말 성부를 많이 봤다는 라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느라 참 힘들었어요. 예. 이게 백일기도가 제가 산왕사 기도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산에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야생에서 나 혼자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이제 호산 선생님 같은 게 그런 경험을 수차례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제가 그 전에도 배울 점이 많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야외에서 캠핑하는 것도 100일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저 야외에서 캠핑한 거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령님께, 조상님께, 할아버지께 원력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근심, 걱정, 우한이 있으시다면 저 산신도령한테 오셔서 그 모든 걸 풀어서 고민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기도 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경험과 좋았던 기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했습니다 감사합니다.